푸른 마을을 지켜요 푸른 마을에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맑고 깨끗한 푸른 마을에 얼마 전부터 미세먼지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산도 잘안 보이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눈도 따끔하고 목도 아파요 동물들은 저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기린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 미세먼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토끼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나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되도록 집에서 놀이할래. 원숭이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바깥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해야지. 악어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미세먼지가 많은 도로변이나 공사장은 가지 않을 거야. 코끼리도 이야기했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면 몸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양치질도 꼭 해야 해. 다음은 고양이가 이야기했어요. 난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도 많이 마시고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을 거야. 양도 이야기했어요. 집안도 구석구석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야 해. 공기청정기도 꼭 틀어야 하지. 마지막으로 오리들이 이야기했어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거야. 동물 친구들은 정해진 약속들을 적어서 마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어요. 1번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번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번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번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번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6. 번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 번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네요. 동물 친구들은 정해진 약속을 잘 지키며 푸른 마을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